튜배나 비스타나 이제 라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튜배는 일단은 그냥 이상하고요. 아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. 여보 너 잘한다. 여보요. 나 리기나니 너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구나. 오늘서 네. 어, 알겠어? 네. 알겠어? 대답해. 네. 그 대답해. 그 네. 저 오늘도 말걸 가지고 나또 졌어. 아말 걸지 말라. 일분 사십 또 나왔네. 아. 리엔즈가 정상같아요 큐비가 정상같아요? 그거 나 배고파 안경구 배고파 배고파, 배고파. 네. 배고파. 나 풍압탕 먹고 싶어 자, 본인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 네. 같아요 <웃음> 아 제가 제일 이상하라고요? 게임 안에서 기절하시나 제가 보기에는 네. 제가 제일 이상하기 때문에 네.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하다고 부르는 거 어... 같아요 네. 감독님, 이상한 팀 감독 맡으신 소은 어떠세요? 네. 제가 제일 이상해서. 네. 저희 애들은 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이상한면 선수들이 정상일 수가 없어요? 네.